반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계룡산에 왔습니다. 계룡산은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으로 두 번째 지정된 산이라고 해요. 어, 계룡산을올 때까지만 해도 계룡산이 국립공원인지 몰랐습니다. <웃음> 어, 산의 능선의 모습이 닭볕을 한 용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계룡산이래요. 모르셨죠? 정상인 관음봉까지 가기 위해서 동학사 매표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관음봉까지는 왕복 8.5km 정도가 될것 같고요. 관음봉은 해발 766m라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어, 시작부터 굉장히 넓은 등산로가 너무 멋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3,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동학사 매표소의 현 위치에 있습니다. 동학사를 지나서 은선 폭포를 지나 관음봉까지 갔다가 원점 회귀하는 코스를 걸으면 한 8.5km에서 8.8km 정도 걸을 예정입니다. 와, 계룡산 이렇게 멋지고 큰데였어요? 지금 등산로 초입인데 이렇게 잘 가꿔져 있는 길을 조금 한참 동안 걸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등산로 초입은 이렇게 계속 인도? 이런 아스팔트 길을 계속 걷는데 어, 양쪽으로 나무들이 엄청 울창해서 정말 기분 좋은 등산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동학사 매표소에서 1.3km 정도 걸었습니다. 동학사가 나왔네요. 오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동학사를 지나서 다시 동학사를 지나서 향화교에 있습니다. 은산폭포를 지나서 관음봉까지 갈 거고요. 경사도가 1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얼른 한번 가볼게요. 동학사를 지나서 향화교를 지나면 이제 인도는 끝나고 이렇게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오 벌써 관음봉이 1.9km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 오늘 식은 죽 먹기? <웃음> 지금 한 2km 정도를 걸었습니다. 어, 동학사를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되는데 어, 경사도는 예상했던 것처럼 떼지 않고요. 돌길이 좀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이런 편안한 길이 잠시 나왔습니다. 어, 여기도 지금 올라가는 길 내내 이런 숲길을 걷게 돼서 좀 더운 날씨인 것 같기는 하지만 해가 직접적으로 들지 않아서 그래도 여름 날씨 치고는 상쾌하게 산행할 수 있어요. 듣기만 해도 시원한 계곡소리 같이 들어보세요. 왜 땅에서 보는 하늘보다 산에서 보는 하늘이 더 멋있지? 우와... 아침까지 안개가 가득 갔었거든요. 산에 올라오니까 하늘이 다깼어요 으... 저기가 관음봉이려나? 덥기는 한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한참을 서서 바라보고 싶네요. 너무 좋아. 지금 은산폭포를 지나서 관음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사도는 세지 않아요. 시험시험 올라가면 그냥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높은 데 올라오니까 조금씩 바람이 불어서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요 기분이 완전 좋아요 오늘 라이딩을 갈까 산에 갈까 엄청 고민하다가 산에 왔는데 산에 오길 더 잘한 것 같아요 계룡산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꼭 와보셔야 돼요 계룡산 가는 봉이 1 k m 남았습니다 1kg. 금방 가볼게요 1 k m 가는 봉이 1km 남은 시점부터는 이렇게 돌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부터는 경사도가 조금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뭐 괜찮지 않을까요? <웃음> 진짜 초록초록해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와봐야 돼. 여기는 진짜 와봐야 돼요. 지금 올라가는 길이 아래 안내표에 경사도 10.9%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을 놓고 올라왔는데, 아마도 그거는 평균 10.9%라는 말인 것 같고, 어, 가는 봉을 1km 남겨둔 시점부터는 글쎄요, 한 20% 충분히 될것 같은데요. <웃음> 어, 어, 시험 시험 걸어가면 전혀 불편감은 없지만, 빨리 가려고 하면 경사도가 꽤 있어서 수락상 깔딱고개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 그거에 가까운 정도의 경사도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산인데 <웃음>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저 네이비 컬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관음봉 올라가서 정상 보여드릴게요 왠지 산에 오면 탁 트인 조망이 있어야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름산은 이렇게 올라가는 내내 조망이 하나도 없어도 이 초록초록함이 이것만으로도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생각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힐링하는 느낌이랄까? 여름산만의 매력이 있네요. 아마도 정상에 거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리진 하지만 역시 역시 멋있어. 동상에 빨리 올라가 볼게요. 동상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고 가능하 대룡산 정상 보실게요. 짜잔. 정상에 오면 이렇게 그늘진 큰 공간이 있어요. 물먹고 간식 먹고 한숨 돌리기 딱 좋습니다. 역시 국립공원 클라스. 저희는 이제 한숨 돌리고 하산하려고 해요. 산길도 안전하고 즐겁게 택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돌길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발목 헛디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가파른 산길이 끝나고 완만한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산행객분들이 계곡물에 발 담그고 계셔가지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혼자 괜히 창피해서 주말에 산행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물론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일단 운동을 하는 시간에 불필요한 걸덜 먹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운동을 하니까 네 유산소도 되고, 근력운동도 되고, 근육량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좋은 거 보고 기분이 좋으니까 엔돌핀이 나오고 그러니까더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일석 4조, 오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좀 즐거운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라이딩과 등산을 굉장히 즐기고 네. 여러분도 주말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꼭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내려오다 보니까 벌써 종학설를 지났습니다. 계룡산은 초반 3km 정도는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고요. 막판 1km 정도가, 어, 경사도가 세고, 어, 돌기 조금 험하게 되어 있어서 운동을 좀할수 있는 산입니다. 평상시에 꾸준하게 등산을 했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고, 아마도 등산이 처음이시거나 오랜만이시면 마지막 1km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룡산은 사실 제가, <웃음> 처음에 너무 안 알아보고 와서 그런지 이렇게 큰 산인지 몰랐고 이렇게 큰 국립공원인지 몰랐어요.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음식점이나 카페나 심지어 스타벅스까지 이을 정도로 어 굉장히 번화한 곳에 있었던 산이고 등산 초입부터 엄청 넓은 그런 등산로를 걷게 됩니다. 계룡산도 추천해요. <웃음> 어느 산은 아니냐며 그런데 정말 역시 기대를 안 하고 와서 그런지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 신기한 거, 좀 새로운 거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어,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복근이랑 엉덩이 힘을 꽉 주고 걷잖아요. 그러면 무릎이랑 하체에 걸리는 약간 부하가 줄어드는 느낌? 당연한 건가요? 어 그래서 좀 하체가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고 배에 땀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배가 조금 살이 빠지지 않았을까. 한번 걸어보세요. 하산 완료했습니다. 어, 어렵지 않고 넓고 좋은 등산로, 그리고 계곡도 있고 폭포도 있고 시원한 숲을 걸을 수 있는 계룡산 정말 추천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